네 커피사로 택시 타고 한시간아야 돼? 안녕하 20분. 2분. 3래 아, 저 펀트 내기 했었는데, 저가지고 에스에 스페셜리따토. 하도리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얘기를 너무 아쉽네. 띠 <놀람> 네 <어제 놀람> <손> 같아 됐잖아, <놀람> 아, 아, 같아. 자, 좀... 아, 아, 아, 아 같아. 아 띠언니 형 같아. 띠언아띠아 뺏뺏 아니. 오, 는데게 많이 힘들었어. 예전에서 많이 걷는데. 동기, 뭐, 갖고 싶어? 블어 어, 그동 선물 하나 해줄게. 감사합니다. 카메라 꺼. <커. 웃음> 천수 같아요 어, 어디 갔 아, 어?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등치가 등치가 이등치지 이등치는 아니잖아. 잘못 배웠어. 잘못 배웠어. <웃음> <힘들어. 오지> 요 <웃음> 머리를 깎아. 발딱 붙이지 말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고 인기도 있고 잊지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봤어 막 언론에서 나오잖아 뭐두개 되게 젊다고 뭐좀막 되게 불안한 속이 있는데 이들최고라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제 알았어? 예! 예! 예! 예! 예! 와 좋아 아, 잡아주잖아, 재희령이! 네. 미성아, 너는, 너는 아니다. 네. 어, 너는 더 해야 되니까, 오케이, 네. 어, 오바, 그냥, 어, 네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네. 야, 진짜, 재령 있잖아, 그냥 피랑이 던 재희령! 네.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네, 재 아! 오오이기연결 아. 연결!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! 가자! 네, 오오 Okay, okay. 파이팅 작은 소리에 맞춰서 치는 거야. 주사야 안 돼. 네. 일단 포즈 네. 먼저야. 고 아, 뭘. 잘하고